보존 치료만 단독으로 준비할 경우에 30세 남성은 10년납 기준으로 2만 9,780원, 음. 40세 남성은 10년납 기준으로 3만 2 0 4 0원 그래서 보존 치료는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료고, 반대로 이제 보철 치료는 도저히 해당 치아가 제 역할을 못 하겠다,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첫 번째고, 그리고 과거 2008년 이전에 생명보험사 상품의 종수술비 책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치아보험 전문가 이석희 팀장님 모시고 서 치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좀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석희 팀장입니다. 음. 치아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질문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고 치아보험을 잘 가입하는 가이드들 추천 상품까지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 뭐 매번 드리는 질문이지만 음, 네 매번 주시는 질문인데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은 아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라는 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을 많이 많이 할수록 당연히 보장이 넓어지니까 좋겠지만 결국 내가 낼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 그 금액 안에서 내가 뭐 실비도 준비해야 되고 진단비도 준비해야 되고 수술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상품들을 먼저 준비를 하신 뒤에 치아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보험 통계상에서 어,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죠. 진료 순위를 네. 따졌을 때 치아에 관련된 문제로 통원을 하는 순위가 2위 6위에 이를 만큼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분들이 치아 관련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 상품인 건 맞고 특히 이제 치아가 선천적으로 약하시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보다 치과를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치아보험도 음. 똑같겠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건 그만큼 뭐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네네. 높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음. 저를 다녀서, 이 치아 부식이 좀잘 되고, 충치도 잘 생기는 편이어서 지금 벌써부터 치카치를 받고 있고, 어, 네. 둘째는 정말 치카치카 안 하는데도, <웃음> 네. <웃음> 네. 아주 건강한, 네.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했을 때, 그러니까 치아보험을 진짜 준비해야 될 만큼, 네네. 비용이 발생하느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음. 그럼 대체 보장을 얼마씩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음. 그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제가 보통 안내드리는 기준은 통계, 음. 통계 자료인데 어, 국민건강보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 치과 병원에서 어,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레진 같은 경우는 평균 83,000원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 45만원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 132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제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당연히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평균치기 이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통계자료가 가지는 그런 유의미한 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고객분들한테는 네. 최소한 요 금액 정도는 네. 보장을 마련해 두셔라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이거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덜 나올, 덜덜 나올 수도, 수도 있지만 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정도가 통계적이다. 어, 보통 근데 치과 가면 치아 한 개만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렇죠. 치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과를 방문했는데 치촬영이라든지 파로나마 촬영이라고 하죠 음. 그거를 촬영을 하고 나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한 치아 이외에 주변에 있는 앞뒤 옆치아들까지 충치가 진행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 치아 두세 개씩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치과보을 처음 문의주시는 분들은 보통 철치료에 를 자극이 좀 돼서 네네네. 뭐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들것 같다 뭐 내지는 이런 뭐 브릿지라던가 이런 걸 걱정하셔서 문의를 주시지만 네네. 이런 임플란트까지가 는 보철 치료보다는 사실 이 충전 치료라고 하는 치료들이 더 많이 있죠. 네네네, 네, 네, 어, 맞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도 네. 있지만 주변에 크라운도 하나 하고 음. 레진도 두세 개씩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보철 치료보다 보존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음.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두 개에 대한 밸런스들을 잘 갖춰서 가입을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고요이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를 제대로 구분 못하시는 고인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네. 그럼 네. 보존치료와 보철치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치아보험이라는 상품은 보존치료특약과 보철치료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치료랑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료예요. 그래서 충치가 만약에 작게 생겼을 경우에 그 충치를 긁어내고 그 파여진 부분에다가 충전제를 잡아 넣는 거죠. 네. 요거를 충전치료라고 하는데 뭐 아말감을 넣었으면 아말감 충전치료가 되는 거고, 뭐 레진을 넣었으면 레진 충전치료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충치가 좀 커가지고 삭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에는 그 삭제한 부분에 저희가 왕관처럼 생긴 뭐 금으로 된 그런 거를 씌우는데 음. 그런 거를 이제 크라운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보존치료는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료고 음. 반대로 이제 보철치료는 도저히 해당 치아가 제 역할을 못하겠다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건 온전히 보존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연구치아에 발벌을 해버린 다음에 거기에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철물을 음. 삽입하는 데 그런 치료고 대표적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보철치료에 포함이 되겠죠 어, 치아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어 나는 지금 이제 보존치료만 필요하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철치료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사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당연히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를 밸런스 있게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음. 베스트긴 하죠 왜냐하면 네. 아까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내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병원을 방문했지만 실질적으로 충치가 지금 다른 치아에 번져있어가지고 고치아들 내진치료받고 크라운치료받고 이래버리면 음. 내가 단순히 보철치료만 보장해주는 상품에 가입을 해 있다 라고 하면 나머지 보존치료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 그렇죠.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베스트는 사실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를 바을수 있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부가적으로 사례 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진한달이겠네요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신 분이 네, 계신데 그렇죠. 상담을 드렸을 때 보존치료랑 보철치료를 같이 가져가시는 걸좀 권장을 드렸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본인은 이제 보철치료 나는 임플란트만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셔서 두 개로 보장을 빵빵하게 네, 빵빵하게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치, 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하다보니까 충치가 3, 4개가 동시에 발견이 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크라운 치료, 레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을 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진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품을 가입하실 수는 없는 그 그렇죠. 상황이셔가지고 네,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되면서 기왕이면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치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저도 보상을 계속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임플란트 하나만 내지는 뭐 브릿지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네. 종합적으로 견적 받으셔가지고 어떤 데는 레진 치료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전문가님처럼 뭐 밸런스 있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좀말씀 드리고 싶고 내가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음... 추후에도 이 치아에 대해서 보장이 되나? 음... 치아보험 약관을 살펴보시게 되면 네. 크라운 치료를 이미 받은 치아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치아에 새로운 충치가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이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한 내역에 따라 보장을 한다는 라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크라운 치료를 이미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 그 당시에 있던 충치를 모두 제거를 하고 크라운을 씌웠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뭐 치과 의사분께서 충치를 조금 남겨두시지 <웃음> 않으셨을 테니까 네. 치과 치료를 받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충치로 인해서 고치아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될 때는 치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치료 받고 나면 보통 10년? 네네네 그쵸 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2,3년 있다가 또 치과 가가지고또 치료받고 이런 경우도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긴 하시는데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약관상에서는 보장이 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을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 어, 얼마 전에 제가 병원을 다녀왔다음 근데 음. 좀 가기 전에 좀 상담받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꼭 고객님들은 자녀 오시고 연락을 주세요 음. 어. 내가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충치치료가 필요하다고 네. 말씀을 들었다 음. 치아보험 가입 가능하냐? 유독 치아보험에서 이런 음. 류의 상담 문의가 유독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치아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음. 실질적으로 어, 치아보험의 고지사항 중에 1년 이내 충치로 인해서 뭐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고지 의무 사항이 있는데 음.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1년 이내에 들어왔으면 고지를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실 때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면 어쨌든 병원 다녀오신 분들이 궁금한 거니까 음, 네. 네. 병원 다녀오신 분들은 사실 가입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제 치아 치료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고지를 하셔야죠 음. 근데 고지를 하게 되면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인수 규정이, 다 네네, 인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고지상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나랑 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음. 식으로 어. 내가 가진 상황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음. 말씀 드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어떤 회사는 또 되고 네. 어떤 회사는 안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모든 보험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암 이상 소견을 받았는데 네. 암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웃음> 이거 모럴리스크거든요 근데 많은 그 온라인상의 글들이라던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경우에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음... 안내를 좀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화된 것처럼 얘기가 네.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지향해야 되는 방향들인 것 같고 어,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왜냐면 보험은 보상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지 네. 어, 로또처럼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컨설팅 방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 받을 때 수술비 나온다 치아 보험 따로 가입 안 했는데 네네. 보험사에서 음... 청구받았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죠 네네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를 무작정 한다고 해서 수술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시에 동반이 될수 있는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요 임플란트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연구치를 발치를 하고 인공 치아를 심는 치료 방법인데 어쨌든 그 지지대가 되는 잇몸뼈가 약하면 임플란트가 무너질 수 있기 음. 때문에 잇몸뼈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음. 그 뒤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와 동반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 음. 그리고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새롭게 치아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체격약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분리되어 있어서 네 오케이. 그러니까 치아보험에 보존치료를 넣고 보철치료를 넣고 거기에다가 치조골이식수술 특약까지 같이 넣으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과거 2008년 이전에 생명보험사 상품의 종수술비 책약을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수술이 이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증권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가입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가진 상품에서 치료으로이식수이 어, 보상이 된다. 안된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텐데 어, 그리고 이게 치조골 이식수술 자체가 의사 소견이 있어야 돼요 네. 그쵸? 그냥 렇죠그 무작정 나 이거 종수술비 있으니까 치조골 이식수술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잇몸에 대한 이 층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에 대해서 음. 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임플란트 보장을 위해서 치아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에서 네. 잘 가입을 하시고 보상관리를 잘 받으시는 게 훨씬 음. 더 중요하다 저희 보험연구소 댓글로 또 분이 남겨주신 분이 내가 10년 전에 충치 치료 받았다 3, 4개 정도의 충치를 발견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 받았더니 네네. 거기서 이제 상태가 조금 심각해진 걸 알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건강검진 받은 거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그 건강검진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건강검진을 받은 시기가 1년 이내다라고 하면 고지를 하시는 게 맞죠. 음. 왜냐하면 충치로 인해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고지를 하시는 게 맞고,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상품 가입이 안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음. 최대한 고 조건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수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사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네, 네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사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웬만하면, 보험사에다가 제대로 어, 고지하시고, 따져봤는데, 나한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같요대교 안내 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치아보험, 이달에 추천 상품, 어디 상품 받아도 괜찮을까? 추천 상품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암보험이라든지 뭐 건강 관련된 보험은, 좀 좋은 상품들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유독 치아보험만, 좋은 상품이 나오긴커녕 있던 상품들도 지금 한도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음... 것 같아요 가입을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는 좀 환경이 없어지는 네.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체 트렌드 추이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객분들께 제일 좀 합리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은 있다 A사 네. 네. A사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보존치료 철 치료 복합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음. 아니면 보존 치료만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A 사를 추천을 드려요. 기본은 A 사 거네요. 예, 예, 표현을 하자면 팔방미인 같은 음, 느낌? 음. 두루두루 고장이 좀 금액이 좀 많은 음. 그런 회사기 때문에 A사를 추천을 드리고 어뭐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0세 남성이랑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네. 보존치료만 단독으로 준비할 경우에 30세 남성은 십년납 기준으로 29,780원 음. 40세 남성은 십년납 기준으로 32,040원 보존이랑 보철을 같이 종합으로 준비하고 싶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30세 남성은 보험료가 37,170원 40세 남성은 보험료가 55,740원 네, 이 산출이 됩니다. 보존이랑 보철을 종합으로 가져갈 때 혹은 보존만 가져갈 때는 A사가 좋고 만약에 이제 보철만 필요하다. 뭐 임플란트 난 죽어도 임플란트만 가져가겠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S사랑 M사 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어, S사보다는 M사가 조금 더 목료가 어, 저렴해가지고 네. M사 위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난달이랑 지지난달까지는 S사 조합을 좀 네, 추천을 많이 하셨고 M사가 또 네. 새롭게 어, 추가가 됐다 둘 중에 하나를 따진다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네, 어차피 같은 보장이면 어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준비를 맞아요. 하시는 게 맞으니까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렴한 편인가요?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여성분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죠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같은 담보를 넣었을 때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존 보철을 A사로 종합으로 가져갔을 때 47,480원이 나오는데 음. 이거를 똑같은 담보로 남성이 준비했을 경우에는 55,740원이 단출됩니다 이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는 결국에는 그런 거겠죠 이 나이대 남성분들이 같은 연령대 여성분보다 보철치료 보장을 받아 받을 확률이 받을 확률이 높고 그만큼 뭐 청구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통계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음. 보험료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좀더 보험료 측면에서 조금 비쌀 수 있다. 네, 네,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달의 추천 상품은 A사 단독으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 A사 플러스 M사 네, 그리고 토요 되시면 뭐 S사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만큼 많이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 말씀드리면 그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150, 음. 200까지도 보장해주는 데가 있는데 음. 어, 왜 그거는 설명 안 해주냐고 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네. 말씀을 남겨주신 것처럼 보철치료가 지금 최대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200까지 들어가요. 음. 이제 S사랑 D사에서 최대 보철을 200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보철 치료만 따로 가입이 불가능한 회사기 때문에 보존 치료도 일부 가져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만약에 보존이랑 보철을 같이 가져갔을 경우에 A사랑 비교했을 때 보존 담보 보장이 조금 약한 게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네, 또 가성비 측면, 네네 가성비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비교를 해드릴 때 같은 보장 금액을 놓고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이제 안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고 고객님께서 아 나는 무조건 보철치료 200만원 들어가는 회사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네.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추천은 드릴 수 있지만 이번 달기준은 아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더 좋은 치아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그만큼 좀더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보험사 관리자분들이 보신다면 이사를 이길 수 있는 경쟁적인 상품들이 있 그게 소비자님들을 위한 어떤 길이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일반적인 설계사분들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한테 상담받아보시면 상품마다 비교가 어떻게 됐고 경제적인 상황, 나이, 성별, 그 다음에 기존의 치료 이력들을 다 고려하셔서 맞춤형 설계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움받으셨으면 제대로 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갑자기 설계안 딱 받고 나서 그전까지 만 열심히 응대해 주시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시거나 이제 연락이 두절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라건 저희도 인정하지만 가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내를 정말 정확하게 받으셨으면 감사 인사라도 하고 정말 좋은 내용이었다 라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석 희님 지금 고객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전문가님이시니까 혹시라도 치아보험 정말 제대로 보장받고 싶으시고 제대로 내가 가성비 높은 상품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서 상담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석희 팀장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더 아, 네. 네, 유용한 정보 그리고 다음 달에는 진짜 A사를 이길 수 있는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상품이 하나 좋은 상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